s <laughs> u 저희 가 어. 시작 시작해요 어. 이야 어, 네. 우와 진짜 크다. 이 무슨 패드기들 이렇게 크지? 아이패드 프로 이거? 우와와와와와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네. 천천히 빨리 부탁드립니다. 분이 시작해야 돼요. 우리 그 예. 예, 예. 네. 아, 이거 다. 아. 아닌데? 다, 다 뭐가 아니요? 네 여러분 아니 됐어요. <웃음> <웃음> 그만 싸워 진짜. 네. 아크리스마스인아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지금 크리스마스 화면 나가죠? 나갔어요? 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저, 근데 트해수고금 해. 내가 왜? 전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는 3 2살 김성규입니다. 저는 아직 서른 한살 장동원입니다. 네 저는 서른 살 이성렬입니다. 하나 둘 셋이네. 쓰리 두원내그하 그자 네 크리스마스고요. 어 크리스마스 부모가 많이 신이나 있습니다. 지금 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음> 네네. 굉장히 와이베. 많이 지금 신이나있고아 근데 저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알잖아요. 네네. 저희 연습생까지 합쳐가지고 네. 거의 근약 12년 동안 솔직히 크리스마스 연말 한번 보내본 적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 한 번도 없죠. 같이 보낸 적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항상 보이는 우리 그쪽 항상 연습 연습하거나. 연말도 맨날 그 MBC에서 아니요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군대에 있을 때 아, 개인적으로 네. 잘 보냈습니다. 아 그래? 어나 같이 나랑 없었나 그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이런 약간 방송 되게 특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알겠고요. 난 이제 좀 이것 준비해. 산타 유. 아 과하다 오늘. 홍도 좀 <웃음> 많았어 이제. 아뭐몇 개를 한 거야? 자. 몇 개를 한 거야? 자. <웃음> 아이고. 자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뭘할 거냐면 네네네 어 요즘에 네자 집중 집중 예. 자애들 집중 집중 어 여기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동가 만든 겁니다 예 <웃음> 진짜로 어, 맞아 나 몰랐어 그때 ASMR로 만들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보안 맞아 ASMR <웃음> 그렇죠 <웃음>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안 맞아요. <웃음> 도무가 맞는 틀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앞에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오늘 뭘할 거냐면 요즘에 네. 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역대 굉장히 마스크가 맞아요 필수품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마스크를 잘 이제 쓰고 다니기 위해서 네네네 이 마스크 스트랩이 있어요 아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죠 네. 뭐 이런 이 정도 기간 길이 참고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오늘 만들어서 네네 네. 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어,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네. 마스크 스트랩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스트랩.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추첨 추첨을 통해서 네. 오늘 방송 본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드릴 거예요. 오야 오야 오야 크리스마스 야. 선물로. 어째 크리스마스는 많이 네.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 세 명이니까 세 개를 만들어야죠. 네. 우리가 뭐 300개 만들 순없잖아 <웃음> 공장도 아니고. <웃음> 마스크 잊어버리지 마. <웃음> 네네네. 스란트라고 펠란트라고 동아 지금 많이 신이 났습니다. 네. 신이 났고. 네. 네. 자 오늘 만들어볼건데 일단 어떻게 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어제 이부였고 맞아 맞아 요 근데 저희는 네. 이게 정말 정말 좋은게 같은게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는 좀 되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막, 막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멤버들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게 진짜 이게 행복인 지 몰랐어요 그동안 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했네 너무... 아니라긴 했죠 네가. <웃음> 네, 네. 너무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자기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너무 행복해 행복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니까 네. 춤한번 춰주세요 오케이! 들어와! <웃음> 어딜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웃음> 들어와, <웃음> 들어와. <웃음> 아니 그냥 바로 그러니까 스트랩이 사실 요즘 너무 재밌네 <웃음> 아니 너 근데 너무한심하게 <웃음> 너무 텐션이 너무 올라가시니까 내가 크리스마스 <웃음> 아니, 즐겨야지 맞아 크리스마스에 는추보들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사랑을. 그래, 이거 얼마나 좋은 날이야. 그래. 맨날 인성만 쓰고 있지 말고. <웃음> 내가 사실, 산타 옷을 입으면서 뭔가, 왜 산타가 산타 같지가 않지? 뭔가 이상한 거 알지? 그래. 야, 아니면 약간 덩치도 커도건고 같기도 하고, <웃음> 그런 느낌이 있긴 해. 근육을 빼야 <웃음> 되나, 머리를 끼려야 되나, 내가 지금, <웃음>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그 알죠. 이 머리에 두산타 복장, 그, 머리띠는 안 어울리긴 하지. 아까 안 어울린다 생각해. 거의 3위 일체라고 그래. 부르죠. <웃음> 형님 하기 싫으면 집에 가. 아, <웃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인상만 쓰고 있지 말고. 아니, 인상을 <웃음> 썼어, 아, 오늘 인상은 더. 싸우와서 그래. 어쨌든, 네. <웃음> 네. 싸우지 말고. 플스 <웃음> 으니까 우리 즐겁게 한번. 아, 어, 완전 좋습니다. 자, 만들어 봅시다. 근데 이건, 자, 이건 사실. 근데 어, 네. 이건 뭐야? 이거 형형 형 취미 아니에요, 이거? 이게 왜 저래? 이거 숫자수 뭐 이런 거취미 네. 찾기에 네. 우리 부른 거네 지금. 형 미안하지만 비즈... 전혀 아니고, 저는 이런 거만들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요. <웃음> 아, 비지공이의 형 취미 아니었어요? 취미라뇨? 제가 그런 게 취미가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웃음> <웃음> 내가 그런 사람처럼 물? 오늘은 <웃음> 너희들이 이거를 큰 역할을 해줘야 돼. 아 좋죠 좋죠. 근데 저는 어 인스피리 어.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네. 스타일을 좀 좋아? 그래도 약간 저희가 선물 입장에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면 좋,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좀 어느 정도 대충 틀을 알면 좋잖아요, 사실. 선물해주는 입장에서도. 선물해주는 입장에서 뭘 좋아하는지 알면 네. 좋다. 네. 그대로 아 아, 근데 그걸 알아도 우리는 어차피 오늘 스트랩을 선물해 줄 겁니다. 아, 맞네. 그렇죠. <웃음> 예. 괜찮아? <웃음> 네. 너무.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다, 다 해야겠다. 나 혼자한테. 형 먼저 만들고 와. 다 있다, 가 있다. <웃음> 음.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자, 일단. 예. 네, 네. 그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네네. 네. 우리 만들기 전에. 예. 네. 어, 어, 이거를 한이 길이 정도로 해가지고 잘라. 잘라서. 아, 아. 예. 여기 있고. 잘라서. 예. 매듭을 지어서 한쪽을 이렇게 연결을 일 해놓으면 되 음...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꾸밀 거를 이렇게 꾸미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무슨 시지 나도 몰라. 시실이야시실 치실, 아, 자, 이거를. 시실이요나 <웃음> <웃음> <치실어>. 재밌었다. <웃음> 재밌게 봐요. <좋아해. 웃음> 이거, 이거 좋았다. <웃음> <웃음> 야 어쨌든 이거 세개좀 잘라줘. 야네 것만 하지 <웃음> <웃음> <웃음> 말고. 안 됐네. 네 거. 그만하지 말고. 이 길이 된거 길이 아니야? 어? 요. 긴가 저길이 정도, 정도 맞춘 거죠? 어. 근데 이게 어. 이 정도가 되나? 이렇게. 아, 아 깜짝이야. 오? 어, 못 왔어. 어? 뭐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이, 어떻게 된 거야? 아어야 매듭 어떻게 지져? 어? 매듭 안 되고 또 근대서? 기억이 안 나. 지 무슨... 아니 뭐 도망하면 군대야. 아니 군대는 신장에서풍있잖아 신발에서니까. 신발에 하는. 아니 아, 맥... 근데, 신발이 아니잖아. 아니 그냥 묶으면 되지. 와 멋있다. <웃음> 아니. 아 근데... 너무 작아서 힘들다. 그게 맞나? 아 그냥 이거 근데. 야. 이거... 빨리! 아, 아 그럼 얘를 애초에 길게 해놨었어요. 그냥. 그래야지 묶고 그 아, 그래. 끝을 자를 거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뭘 해? 다시 해. 길어야 된대! 아 여기 본드가 있어! 이거 본드를 붙여야 된대 써! 아, 본드 돼야 네, 그 돼? 그한 방울 좀 떨어뜨려가지고 그 매듭하는데 <웃음> 눈물잘붙는다 눈물 한 방울? 나가 나가! <웃음> 어? 풀리는데? 아... <웃음> 어, 화내지 마! 화낸 거 아니야! <웃음> 화가 <화> 맞네! 답답한 <웃음> 거야! <웃음> 아니, 얼마 안나왔어때 2020년 우리 기분 좋게 하자그 차라리 2020년에 화끈하게 싸우고 2 <웃음> 0 싸우지 마니어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 안해? 옛날 MBC에서 <웃음> 가만히 그거 <웃음> 떠가지고 뭐뭐 뭐? 뭐, 뭐. 어, 안무 열심히 연습하고 아 <웃음> 틀린 거? 어 틀린 거 얘기를 왜 해? 아니 너무 성렬이 병... 갑자기 너무 성열이 갑자기 망부석되 거. 까갑게기병풍대다 <웃음> <웃음> <그저게> <웃음> 아니 매드 빨리 지워줘 아니 이게 묶어도 뭐, 풀려서 그래 이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묶은 게 반이네 이거 일단 한 쪽만 묶은 거잖아요 그죠? 아둘다못 묶은 거야 지 아니 묶었는데 풀려 자꾸 줘봐 줘봐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묶었다 어? 거... 아? 왜, <웃음> 왜 풀리지? 희원해 이게 예풀리지근데 진짜?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이거 딱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웃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웃음> 아뭐 어떻게 묶고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는거지 <웃음> 매듭 어... 혹시 매듭 잘질수시는 분은 <웃음> 아, 네. 지금 다 저희 회사로 어, 0반을정만 주세요 번호 <웃음>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거 어떻게... <웃음> 큰일났네 세 번까지 매듭. 묶고 <웃음> 본드로 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네형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음. 이거를 좀 길게 해서 두 번은 묶은 다음에 좀 길게 묶고 얘를 잘라야 될것 같아. 잘 크게 날것 같아. 어떻게 먹어? 한두세번 먹으면 한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그 네. 네. 팀장님께서 본인이 한번 매듭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 아니. 했다고? 원두로만 한번 딱 하는 거 아니야? 일단 한쪽만 해야 돼. 한쪽 한쪽만. 다음에는 할까? 한쪽만 하고 그걸 꾸며야 돼. 예. 네. 이못끼니까 어? 왜? 왜? 니그거 니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한 번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 삐져나온 부분 이걸 잘라버려. 베드. 잘라버려 뻔. 뻔뻔뻔밤 됐지? 여기 자르면 되지. 응. 됐어. 저렇게 냈어안 보려. 아니 보여줄게. <웃음> 네 이렇게 해서 베드를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웃음> 오, 다시 예. 힘들어 이거. 나도 못. 야 성냥 너두번 묶었지? 세번그 그러니까 정도 묶어야 되네 뭐, 그렇 여러 번 해야겠네 오늘은 해버려야 돼나 오늘 어떻게 꾸미지? 오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이거? 이모티콘? 제일 끼기 쉬운 거엄거 어? 거 찾은 거 봐봐 작은 걸로 고생 안 하려고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웃음>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해야 돼. 아니야 형 인스피리치 이걸 좋아한다네 누가 그래? 황정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이 앞에 있는 쨔 하는 걸로 다해주대요 <웃음> <웃음> 이걸 해줘 <웃음> 삼삼억규. 뭐야? 뭐야? 한세 번을 아 어, 이게 되겠네 이제 이게 되겠네 세 번을 묶어요. 저도 머리띠를 자꾸 해달라고 하셔서 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네.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가식적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아이 정도 해야겠네. 저는 3 2살 성규입니다. <웃음> 자, 야 크리스마스의 축복. 혹시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웃음> 크리스마스에 <웃음> 재밌었던 일을 하나씩 한 말해볼까? 뭐 아직도 생각나는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 우리 구한 몬씨 있죠. 네. 거기서 같이 떡볶이 먹었던 것같은요 우리가요? 근데 그래, 실장님이 어? 어. 맞아. 그 기억 나지. 어. 언제? 형, 그땐 아마 아니잖아? 나 없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BTD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한창 다이어트 한다고 맞아 맞아 나도 그 다이어트 많이 할 텐데 어, 먹어봐 먹어야 절단 먹는다고 내가 그 입딱 닫고 그냥 안 먹었어? 어. 응 아직 안 먹었어요 나왜 기억이 안 나지? 맛있게 먹던데? <웃음> <웃음> 떡볶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웃음> <웃음> 야 그거는 <웃음> 네가 재현했다고 내가 확실해 듣는 게난 떡볶이를 안 좋아해 그래? 네? 그냥 떡볶이 그냥 볶이 있으면 먹는데 오징어, 오징어 튀김도 엄청 좋아하고 오징어, 뭐. 오징어 튀김 좋아해 그리고... 오티 오티 저는 요즘에 그게 좋더라고요. 그, 떡볶이에 차돌박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차박, 있어요. 아니, 차안 먹어봤어. 그거 맛있더라고요. 어! 큰일 났다. 왜, 왜, 왜? 붙었어, 이거? 오! 어? 이거 더지? 어, 네, 거. 여러분, 오늘, 아, 그냥... <웃음> 오늘 스트랩은 그냥 두 개만 <웃음> 만들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어, 큰일 났어, 했네. 아비티다대고 아, 예. 또 뭐, 재밌는 크리스마스 있는 사람. 미니 크리스마스, 크아 그 깔고 와라고? 예그 네, 뭐야 붙일까봐 어좀 거의 그 정도면은 스마일 스트랩이네요? 좋지 않아? 저는 그 우... 새에는 우핏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어... 좀 너무 힘드니까 쉬기가 되 맞아요 맞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뭐가 형님들어저 많이 힘들고 제가 좀 웃고 싶어가지고 지금 스마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웃는 게 행복하다 아니 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으면 복이 온다? 예 네, 웃으면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인스피릿의 그 색깔 있잖아요 우리, 우리의 우 색깔 펄 고트 펄 메탈 골드 그거랑 뭔 상관이죠? 이걸로 이제 약간 비슷한 와... 그래도 근데... 오, 이거 너무 작은데? 야, 그걸로 하면... 이건... <웃음> <웃음>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하 화날 것 같아 아니야 동호야 네 너는 그걸로 하자 이게 어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는 그걸로 하자 구멍이 안 보이네 와 이거 a l d Donald, Donald, Donald, 어 o n a l 한 d o n a 넣 d Donald, Donald, Donald, Donald, d o n 만 l d 이거로만? 어. 이거 어. 2만 개 정도 넣으면은 이거로만 하면 되니까. 별로 안좋아 Donald, d o 아니 아니 아니. n a l d Donald, d o n a 근데 그거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제가 그냥 갑자기 쓸데없이 하나 질문해 보고 싶은데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웃으니까 행복한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방금 댓글에서 읽었는데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을 보죠 아, 정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네. 행복한 걸까요? 솔직히 난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웃으니까 좀, 행복하다고? 아니 웃으니까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긴가 저거 좀 뭔가 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느낌이 착각하는 거 아니야? 웃으니까 그냥. 나... 사실 뭔가 굉장히 힘을 주고, 뭐좀 긍정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자기 재면?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 약간 자기체면 같긴 같게... 해. 아니,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웃음> 내가 요즘 그래. <왜? 웃음> <웃음> 나 힘들었어, 요즘. 나는 가끔. 아니, 그렇지 않아. 아, 행복하니까 웃음이 나오지. 어떻게 웃는다고 행복해지겠어? 와, 이거 떨어뜨렸는데 못 찾겠다, 이거.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 해볼 때, 음. 그럼 의한 적이 있었어 어? 네? 어, 이렇게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라는 말 있잖아요 오빠 그러니까 웃으세요 이러는데 난 지금 웃음이 안 나오는데 형이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억지로 웃는 것도 좀 고통스러운 거야 알겠어 응. 그래서 응.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고 어제 어본 영상에서 그것도 있었는데 뭐? 형이 딱 시작하는 거였는데 옛날에 그 주관할 때그 앞에는 대사 읽기였었거든요 내 네, 호수, 어. <웃음> 뭐 호수 같은 눈 하자마자 흉도 형이 땡치더라고. 내 호수 같은 눈, 바로 떼. 지금 나눈 작다고 비싼 거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왜안 행복한 사람들 눈 작고 그래? <웃음> 너 때문에 불행해. 너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 아니 이게 자꾸 왜티 나지? 지금 이게 2만 개쯤 넣어야 되는데, 뭔가.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넣었네요. <웃음> <네네. 네네. 웃음> 자, 와. 여섯 개. 너뭐 어떻게 꾸밀 건데? 아니, 나 지금. 또 화가 나, 나 <웃음> 아니, 여긴 슬프고, 여기 화나고. 뭐야 <웃음> 이거난뭐 <아이고>, <웃음> 해야 돼. 잠깐만. 이거 뭐, 그건가? 그거, 인사이드 아웃인가? 제품이 근데 왜 화나? 화나기. 와. 너무 안 껴져. 너무 안 껴진다요? 이게... 잘 껴지는데? 잘 어르고 달려봐. 봐봐, 어, 너... 난 거의 완성했어. <웃음> 형은 아 진짜로 어마한 거 아니, 애벌레 같네요, 아니, 애벌레 같다, 애벌레 같아요. 아니 이걸 로 하라 그래, 이걸로 형 행복해질 거야. <웃음> <웃음> 말이 좀 심하네. <웃음> 애벌레 같다. <같애>. 야, 나는 난... <웃음> 스마일 어?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애벌레 좋아해 요 형. <웃음> <웃음> 애벌레를 좋아하는구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몇개 넘지 내가? 이거 하나에 <웃음> 얼마에? 둘 어느 거? 스트랩?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 완성품. 완성품. 완성품 스트랩? 응 1000원 할라나? 3000원? 3000원? 셋 다섯 다섯 개 네, 다섯 개5 오, 오 더하기 4 아홉 개 아홉 열개 넣었네 열개 넣고 옆에 거좀 방금 5 더하기 4를 3초 동안 고민한 거야? <웃음>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아 포병에서는 숫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 둘셋넷오 여섯 칠칠칠 아홉 근데 그만해 진짜 군대로 가! 가가가 뭐만 <웃음> 군대로 빠져 아니 왜 그러지? 이제부터 군대 금지야 어, 네 이,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요 색깔이 섞였지? 야, 야,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보는 게 이게 처음인가? 아니지? 언제 전이야? 난 작년에 형이랑 보네. 난 작년에 너랑 있었고 군대에서 근데 전에요? 응 아니에요 저희 계속 대신? 있긴 있었어요 뭐막 무슨 뭐 VIP도 많이 했었고 뭐우네뭐 그래? 네. 뭐 많이 하긴 했어요 계속 기억 그래서 아니, 크리스마스 때한달 동안 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맨날 일한다고 썼었을 때. <웃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웃음> 뭐한 거냐고? <웃음> 왜한 <웃음> 거야? 어? 열개 넣었어요 열 개. 지금 뭐 크리스마스도 없어? 열 <웃음> <10개. 웃음>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빼버리면 죽여버릴 거야. <웃음> <웃음> 죽여버릴 거야 진짜. 너한테 다 죽일 거야 이거. 열열개 10, 꽂은 다음에 그대로 갖다 져라고할 거야. <웃음> 아, 폴메탈 골드 이 취미는 나랑 진짜 안 맞는 취미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우리가 희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크리스마스인데 그치, 특별하게 뭔가 어 인스피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찾은 게 이거예요 성열 씨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집으로 가세요 거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화내지 말고 <웃음> 어, 어, 어. 그럼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야죠 어. 형이 낸 거지 이거 아니야 <웃음> 비즈공이 내가 한 거야. 근데 이게 비즈 공예 맞죠? 지금 하는 게 저희가. 이게 비즈 공예죠? 비즈 공예. 비즈가 뭔 뜻이죠? 비즈. 뭔데? 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비즈. 비즈. 어. 비즈 비즈. 비즈. 형 응. 영어 잘하잖아. 자 그러면은 너 영어 잘해. 오늘 성탄절이니까 어. 성탄절로 설명하만 해주세요. 형이 응. 해줘. 응. 응. 성. 다음. 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성 성규 탄 탄생일 절. 절대 아니야? 절 받으세요 <웃음> 절대 아니야? <웃음> 왜 절대 아니야? 절반으세요는 뭐예요? <웃음> 뭐 <해요? 웃음> 그냥 안 받으세요? 난 <웃음> 그런 거할때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단어를 얘기해 그냥 사실 아, 그냥, 그냥 거 같아요 확실히 비! 비즈! 비즈 비예 비! 비즈! 즐기자! <웃음> 공 뭐? 공공 공 뭐야? 공예 아 비즈 공예야? 응 너무 길다? <웃음> 네가 해봐 형승렬아 탄탄한 네 몸매가 절절단이야 네가 <웃음> <니가 웃음> <웃음> <웃음> 마음을 틀주잖아열다개열다개와나열다 개를 꽂았는데 이, 아직 이거밖에 안돼 왜 이러지? 아 이게 하면 이거 하면 한한여 시간쯤 걸릴 것 같네. 안 이쁘다. <웃음> 아어 어, 어, 어, 아, 야, 야 야야 어 야이 씨 야이 야야. 땅 걸래 딴 걸래. 야 이거 와. <웃음> <웃음> 와, 진짜, 깜이야 뭐야. <웃음> 아니, 뭐야. <웃음>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형, 이거 안 끝날 거야. 아니, 이거 왜냐 아무리 도나 이거 보낼 거야. 나 이거 보낼 <뭐랄> 거야. 안입뻐안입뻐 <웃음> 안안 잘랐어! 잘랐어. <웃음> <웃음> 야, 이거 뭐해, 진짜. 저기, <웃음> 저기, 112좀 보내주세요. <웃음> 나 이거 되게 침했는데. 하다안입는다 따르기. 요거, 아니 요거 잘라, 이거 잘라 이야내기준선 내, 내 입을 수 있잖아. 다시 묶어 묶어. 오늘 오늘 시간 고어서 묶어. 이거 어떻게? <웃음> 이거 본드로 붙인 <부친> 거야. <웃음>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본드로 붙인 거야. 야 그러네 아, 본드로 붙인 거. 자자 여기 있어. 이거 붙은거 있어. 자자 떼 뭐야? 떼거 떼니건내건 네건 네. 여기 있지. 응? 아니 이게 두 개씩밖에 없어 아니 이게 <웃음> 뭐라고 해요? <웃음> 두 개씩밖에 없어 <안 웃음> 아 욕이 아니라 두 개씩밖에 없어 두개 빡시만 <웃음> 아 진짜 같이 방송 못하겠네 <웃음> 이거 그거 이거 어, 뭐, 해는데 번드? 번드 칠해면 되잖드왜했어 내가 손에 어, 붙이지 말고 또 알았어 하지마 아. 아 이거 뭐야 오케이 됐지. 됐지. 됐지. <웃음> 뭐 하세요? 야크리스마스라 r i s t m a 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그 h r i s t m a s i t h r i s t m a 야, 동우야. 너는 왜 a를 얘기하는데 c를 얘기한 거야? <웃음> 어? 지금 a를 얘기하고 있잖아. 평탄절에 네. 대. 해 캐롤에 대해서. 연결이잖아 a b c d e <웃음> 오, 성공했붙었어. 어 됐다. 어 클라퍼했네. 아 진짜. 너 잘한다. 자, 자. 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여기, 여기. 아, 반대쪽 반대쪽. 어, 여기잖아. 네, 맞아요. <웃음> 됐다. 아하! 아, 지금부터 비틈홍이를 아, 시작하겠습니다 그 반주만 자를거니까 또 해봐 열심히 아니 이거 폴메탈골드 하니까 인스피디 그거 색깔, 우리 그거 풍선 색깔 뭐야 아, 그, 그, 그, 그, 이거 스마일이 아니잖아 <웃음> 뭐 스마일이 없어 이제! 그거 아니고아 이스마일로 해야겠다 에잇터로 막누구 아, 웃고 있고, 누구도 응. 울고 있고 그럼 예, 이거 어디갔어? <웃음> 나 진짜 나이 지 마. 응. 나이 진짜 짜름한다. 나답답 이제. 왜짜안 돼? 데 다이 없어요, 진짜. <웃음> 나 열다섯 개고단는데가위는짜르려고 있는 거잖아. 열다섯 고다섯개고 열다섯 개고데 열다섯 개고단인시 열다섯 개 고단인데. 열다섯 개고단몇살 때까지 뭐뭐 뭐. 인데 열다섯 개고단 나형애초 네. 네. 태어날 때부터 안 믿었고 그어디서 <웃음> 엄마 빠주는 거잖아 믿음이요? 영아 불만이 많아가지고 <웃음> 선물 받을 너 엄마 아 빠주는 거잖아 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어어뭐 <웃음> <웃음> 탈룰라야? 너, <죽을> <웃음> 너 탈룰라야? <웃음> 아나 음. 어릴 때는 믿었던것 같고 음. 근데 네 말대로 우리 엄마 아빠도 음. 내가 아기 때몇살 지나고 나니까 음.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어라고 안 하고 음.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웃음> 그냥 엄마가 사, 크리스마스 선물 사준다. 오우, 되게. 근데 어식 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믿었던 것 같은데. 어, 갑 잠자기 막. 예. 자고 일어나면 산타 할아버지 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웃음> 그걸 맨날 봤는데. 뭐, 나, 나 홀로 집에, 어. 그, 그렇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거, 그거 아직도 하지? 하냐? 예, 해요, 해요. 아, 진짜? 예, 그편성한 보니까 있더라고요. 너네 <웃음> 근데 그 산타가 진짜 있기 있잖아요. 산타 마이도 있고. 산타가 있다고? 실태로? 예. 실... 그, 그 어디야? 그 나라 어디지? 핀란데 오,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휘바 휘바, 그 그쪽에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진짜 있는데 산타 마을도 있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그그 그 <웃음> 인식하는 그 선물 주고 가는 산타 할아버지는 없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걸 응. 언제까지 믿었냐고 너네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아, <아니>, 그러니까. <웃음> <웃음> 네가 질문했는데 아, 네. 너도 말해. 내가 믿았어요 저는 저좀 모를 <웃음> 믿었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믿었어요. 형 1학년 때몇 반이었어요? 저 1학년 때 6반. 나 1학년 때 1반. 기억이 나 그런게. 아 1학년 때 8반이었다. 어. 1학년 때 8반, 2학년 때 1반, 1학년 때 2반, 3학년 때 6반, 4학년 때 4반, 5학년 때 5학년 때 1반, 6학년 때 3반. 지금은 지금 땡 뱅. 아뭐 무슨 소리야? 어.. 지금 무슨 방이지 소반 따르지 아. 응. 마! 장나 <웃음> 동우랑 오래 못볼거 같아 진짜 왜요? 오래 보고 싶은데 왜요? 네. 맞는 거 같은데? 3, 내가 먹는 거지? 1, 2, 3이 정도야? 야, 이 형은 진짜 너무 날로 뭐형 진짜 왜왜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잘라 진짜 아니야 잘라 아왜나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 그건 진짜 아니야 너무 대충한 거야 야 우리 막성이래서막 가지고 막한땀한땀 하고 있는데 형 그냥 하나 둘삼넷오 여섯 칠야 하나 둘삼넷오 여섯 칠아그 생각하는 거 어딨어 내 어? 거는 그럼 뭐 정성이 안 들어가 있니 안 들어 안 들어 다른거.. 제이시아 무거나줘봐제시요뭐할 응. 건데? 타민희씨요 타민희씨? 네. 자 망! 뭐아 어? 하나 안채니까 다른거 들었다 주라면~! <웃음> 아 잠깐만 아니, 아.. 막하는거 망! 거? 망. <웃음> 어.. 망 볼게! 나! 망.. 나니 이거 망나니! 정답 망나니! <웃음> 아니 퀴즈가 아니라 사내질니까나나 <웃음> <웃음> 나 하는 거잘봐니니 나노 찾은 방아를 려라 아싸 알았어 알았어 왜요 아떨어어아 떨어뜨렸어 아아 아. 아, 이거 눈이 아프냐 아너 어. 하나, 둘, 아, 둘, 삼, 네, 오, 여섯, 칠, 팔, 아홉, 영, 근데 잠깐만. 왜? 아, 나 이제 이제 원상복귀야 이제 이 이거 이이구슬를다 채울 필요 없잖아. 다 채워야지. 왜? 다 치지. 안 그러면. 다 치려나? 다 치지. 음. <웃음> 이렇게 이러면 안 되나? 안 되지. 근데 그치 이거 실력 실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라 비즈를 보여주는 게 그거니까. 비즈가 뭐야? 화가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으로말 진짜, 좀 짜증나 <웃음> 아 진짜 왜요? 몰라 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여말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야 이쁘지 않아? 열다 는게 와 아니야? 아니 이쁘긴 한데 이쁘잖아 솔직히 에? 너무 성의가 없어 뭐. 아니... 아니 이게 왜 성의가 없어? 이해를 못하겠는데 너무 빨리 끝내고 그냥 대충 이거 빨리 끝내야지 깔아지 이런 거아 아니야 지금 안갈 거야 열다섯 개 이거 이걸로 만들어줘 이것도 팔못야 내가 할까? 혼자 어? 빨리 만든다고 해서 뭐아 요것도 이걸로 만들어기까지 어차피 있어야 돼이거로 만들어줘 이걸로 와 하트 하트 <웃음> 나 그냥 이 스마일을 좋아서 한것 뿐이야 성렬아 15개 의 하트, 네. 그 다음에 15개 하트 얘기할까? 하트, 하트 3종 세트, 시작! 아, 네, <웃음> 진짜 노잼이야, 너! 나 이거 몇개 줘? 몇몇개 줄이라고요? 나한테 맡기는 거야? 아, 좋아, 믿으면 줘아 믿으면 줘. 아매드 아, 어떻게 해? 해줄게? 아 진짜 장난하지 말고. 근데 이거 좀짧아된 힘들겠다. 아 진짜로? 응. 아왜 그래? 잘해봐. 아, 진짜로. 응. 아 장난치지 말고. 어. 진짜로 하지 마. <웃음>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짧다. 아니야 마스크 괜찮아. 하나 둘 셋. 그래. 어? 우리, 우리 멤버 멤버 스로 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어? 와 이거 아까만 들어오나? 아, 깜짝이야. 나도 깜짝 놀랐네 <웃음>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둘, 셋, 넷, 오. 여섯. 빨리 줘. 하고 싶잖아. 제대로 해. 자 장난치지 말고. 뭐, 뒤 그래? 댓글 보니까 응. 하트 3종 상태 하니까 우연히가 생각난대요. 우연히 뭐 할까?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넷, 오, 여섯, 여섯 개. 아, 옆에 것도. 끝도... 이게 또 우리 팬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반짝반짝한 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웃음> 아니, 폴멘탈군드가 많이 없네. 그게 뭔데? 뭐라니? 우리 색이요 <웃음> 아. <웃음> 그 사람 뭐라고 하 아, <웃음> 어, 피곤해. 아. <웃음> 아, 피곤해. 아, 진짜. 음. 내가 근데 네. 아니다. 이거를 너네가 굳이 네. 어이 네. 오래 걸리는 걸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형 지금 빨리 끝내자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차라리 <웃음> 얘기를 <웃음> 더 많이 하자 이거야. 어, 좋아요. 내가 그끼리끼리란 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막 만드는 걸 했었는데 네. 뭘 하니까 다들 그거로 진짜 막 진지하게 그것만 하다 보니까 방송 서가나더라고 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끼리끼리는 누구 있었어요 또? 음? 응? 네 퇴근할게. <웃음> 얘랑 같이 <웃음> 뭐못 하긴 했는데 <웃음> 얘 가운데 앉지 말자 그럼 <웃음> 로형 가운데 앉은 날만 방송 다 망한 거 우리 남다 있다. 우리 하나 둘삼네오 하나 둘삼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뭔 소리야 또이 숫자를 왜 바꿨냐면요 뭐뭐뭐 뭐, 뭐? 스팸을 맞고 예. 부르는 이유 호동은 이게 시끄러서 잘.. 아 군대 해. 얘기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됐다 하나 둘셋넷오 음... 여섯, 여섯 여섯 개아눈 그. 네. 아파 아, 아 눈이야 우리 이거 그만하고 황탄절인데 멤버들한테 전화는 해볼까? 어? 뭐하나? 아 보자 전화해도 되는데 근데 다 군대 있잖아 홍종이 오늘 쉬는 날 아니야? 근데 그렇게 방송 나도 와 돼? 목소리 뭐안 되나? 안 되지 않아? 되나? 넷겠어난 아,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어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모어 근데 르겠어난모 이보다 차가 나는데 그때 스님이 또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어, 뭐라 뭐라고 하셨는데? 너 정신 차리래 진짜? <웃음> 제가 그 정신이 하늘에 있다 못해 우주에 있대요 응? 아직 안내려왔대요 붕떡 <웃음> <웃음> 있다 못해가지고 우주에 있대요 야 근데 그 스님이 네. <웃음> 되게 잘 보는 거야 <웃음> 우주에 있어서 아, 저보고 아, 자꾸 그... 너 언제 내려버래 동우야 <웃음> 이런 <이럴, 웃음> 보실 쪽마다 하시는데 봐. 나도 가끔씩 3 4 5 6 7 8. 9. 근데 네 어. 내가 좀그렇긴하지 <웃음> 나도 가 볼래. 어, 스님한테? 응. 스님이셔. 점쟁이가 아니야. <웃음> 스님이시라고. 아니, 내가 당신은 어디가 있나. <웃음> 아니, 너는 좀 차분한 동에 비하면 차분한 편이지, 그래도. 정가 이상한 거야. 야, 나는 뭐야? 정신이 하늘로 가는 있 사람. <웃음> 너네눈좀잘 맞아? 맞아보여? 네 <웃음> <웃음> 가끔 맞아요 <웃음> 네. 어 그럼 야 이번 여름... 아 이번 여름이네 다음 여름에는 진짜 좀 놀러왔으면 되겠다 응. 코로나만 괜찮으신데 너는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너군대 있었지? 예. 네. 그때 뭐했어뭐했대 군대에서? 군대에서 그거 뭐야? 크리스마 장난 아니 <웃음> 진짜로 혈원에 진짜로 감사합니다 <웃음> 미친절알았어요그 뭐지? 그거 뭐야 그거 아 크리스마스 시사라 해가지고 시사고 뭐한게 없네 진짜 너뭐했지그전 크리스마스는 뭐였어? 그전크리스마스 너네 다 사회에 있었나? 아니요 저는 다 군대에 있었나? 어? 잠깐만 아 작년이 내가 군대였구나 재작년은 내가 이번 년도 전역을 했고 작년 3월에 군대 갔어 재작년 뭐였지? 나도 뭐였지? 내가 2018년 5월에 갔고그해 크리스마스 뭐였지? 이게 잘안 챙기니까 기억이 안나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맨날 난... 연습하고 막 그냥 그렇게 보냈어가지고 맞아. 특별한 것 같지가 않아 크리스마스가 나도 사실 막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막 뭔가 같이 막, 막 신나고 막 예, 예. 뭐 이런, 이런 걸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면서 그런 거 없어. 그런 감흥이 없어. 응. 난 솔직히 말하는 거야. 여기 존박 씨가 성열이 형 진짜 멋있어졌네. 댓글에 그래? 성열이 형 멋있어졌다고? 선규 빼고 다다해아나도리부터해 아, 있었네. 어? 팬미팅? 팬미팅 준비한 거 아니야? 너네? 팬미팅은 아. 언제 했지? 이월 1일에 다 아! 맞아. 연습 뭐 했다. 아 맞네. 나 군대에서 너네 팬미팅 한거 봐. 내가 화나, 화났었던 그 팬미팅. 아, 아, 맞아. 아, 맞아. <웃음> 그래. 그게 팬미팅이. 팬미팅 아니지. 맞아. 아니지 맞아 그땐가? 나 없이 너네 팬미팅 한번 했어 콘서트 아니야? 콘서트 아니야 팬미팅? 극대 노한 나 내가 볼때 극대 노한 날 섭섭했다 <웃음> 섭섭했다 그냥 잘좀 좀 하자 약간 이런 거지 내 다리가 빈자리가 있다 아니 그런 의미로 화가 난건 아니었어 형한테 <웃음> <웃음> <웃음> <동한테만> 말났대 <하대.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진짜 춥다다구 리그맨은 너만 보냐 너네 눈치 봐왜화난는지막 <웃음> 얘기해 내기다가 이게 이게 다 지난 일이지 아니 뭐 지난 일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건 그냥 우리끼리 또 비하인드로 <웃음> <웃음> <웃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웃음> 해해해 하지마 알았어 하지 말게 <웃음> <웃음> <웃음> 궁금해 궁금해 아니 솔직히 약간 아니 사진 때문이 아니라 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사진 때문에 이렇뭐 사진 사진이 뭐가 있었어? 몰라요? 아판아판 뭐, 써서? 아, 아 너가 나 이상 어. 너 그때 나 면회 왔을 때 찍은 어. 이상한 어. 사진 그거 어. 아, 너 진짜 나쁘더라 <웃음> 이 형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뭐 사진 하나 이상한 거를 누구한테 재벌 받은 거야 재벌 <웃음> 아니 내가 찍었어 아 그래? 너몰래 그래서 어한번 해봐 난몇개더 있어 <웃음> 와 근데 <웃음> 내가 바로 얘가 이상한 사진을 팬미팅에서 공개를 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복수하려고 군대에서 몰래 사진을 얘 이상한 사진을 찍었대 내가 성렬한테 미리 기대해 나 사회 나가면 바로 풀거야 이랬더니 얘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한테 내 사진 여러 장을 보내면서 응난몇개더 있어 이러서 <웃음> 미안해 서로 좀 <웃음> 성렬아 미안해 바로 사과했었지 <웃음> 와 근데 진짜 나쁘더라 몰랐다 와 마치 나 보고싶어서 면회온것처럼 와가지고 몰래 <웃음> 진짜 은큼하게그 사진을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찍어서 갔다는거 아니야 너은큼이야 내가 응? 그때 아니야 형 내가 찍을게 하고 찍었어 어따 올리진 않을게 이러고 아 그냥 보고싶을 때 번덕하고 찍었어? 어 맞아 어따 올리진 않았는데 근데 난또 그걸 착해가지고 성열이가 동생이 왔으니까 <웃음> 어 그래 성열아 찍어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거야? 솔직히 군대 그 훈련소 딱 갔나왔을 때그 형을 기억할 사람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아 사람들한테 기억하라고 다 공개를 해준 거야? 아 이등병 성격 꼭 기억해 뚝돌아가지고 <웃음> <때. 웃음> <막>, <웃음> 형 <너> 어디로 <웃음> 가야 돼? 몰라 여기 처음 왔어 오가 이동 다니는가 봐 와가 <웃음> <좋아, 나. 웃음> 나도 처음 왔어 <웃음> <웃음> 많이 귀여웠데 내가? <웃음> 응. 야 너도 귀여웠어 이등분들은 기어지는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아 그게 어쩔 수가 없지. 처음 간데다가 응. 어? 뭐야 익숙지도 않고 또 뭔가의 그런 제약 제한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네. 나 이거 포기. 미안한데 너네 언제까지 만들 거야? 미안한데 이거 이제 삼 분이란 것 같아. <웃음> 그러니까 만들기 좀 이렇게 난 벌써 됐다고 이거 얼마 보기도 좋고 이 어? 생각보다 같은데 제가 예 예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건 품절 끼네가 그렇지. 연야연 이쁘다. 응. 이건 약간 임피나 이거 임이그 수대로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아, 큰걸펄 메탈 펄 메탈을 딱 어? 했지 왜왜나 이거 하라고 응? 아니 아니지 나 가지고 야 하트 인한분 <웃음> 이상해 불교에서 그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어쩌면. 웃음> 이거 이 <이거네>, 이거 <웃음> 너... <웃음> 노란 색깔 이거 근데 나도 보니까좀 이상할 것 같은데 형 <웃음> <웃음> 우리 조카가 끼면 딱일 것 같은데 아기들이 하면 귀엽겠네 <웃음> 됐어 됐어 <웃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웃음> 귀엽다고 해아 근데 귀여워요 진짜 그래. 이건 내가 누가 선물로 받아도 안 끼겠다 이건 야야야 난낄것 같은데 아, 너무 안 예뻐 진짜 나 이렇게 <웃음> 미적 감각이 없나? 근데 난 <웃음> 없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잖아 그래? 네? 이거 두단히는 게 싫네요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하나, 둘, 삼두개더두개 더, 오, 두 개들 하... 자르지 마 아, 이제 자를 힘도 없어 이제 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얘네 거를... 하나 는하 거를. 더 만들어 아, 없어! 있어! 줄게 진짜? 응. 어. 아니야 나뭐 하기 싫은 거야 아니야 <웃음> 네, 네. 너는 열심히 만들어 내가 <웃음> 댓글 읽어줄게 네 성열아 뭐해? 성열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성열아 하기 싫으면 가 <웃음> 어, 어디 떠 <또> 있어 그게? <웃음> 성열아 왜 그러냐고 뭐 어디 떠 있냐고 하나 둘셋넷오 화났냐고, 애들아 하나, 둘, 아, 뭐, 하나, 둘, 뭘, 하나, 뭘 알려달라고? 하나, 둘, 진짜 쉽지 않다, 오늘 방송. 어. <웃음>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성규는 노래 불러줘. 오. 뭐야? 얘네 하나도 나한테 노래 부르라고? 불러줘. 비지음 깔아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뭐냐? 그 다음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오! 누가 착한 엔지 나쁜 엔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다녀가신 다녀.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가져가겠어요 아왜 화났냐고 카드캡쳐 아그 포에버콘 때왜 화났냐고 그 얘기는 아직도 안한 거야? <웃음> 그거는 그럴 사정이 있었어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하얀 고백 불러주세요 하얀 고백 아는 사람 오 사랑해 어 계속해 봐 맨날 하나 둘셋자 해보세요 아니, 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들려 내말한 <웃음>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아 그게 아니라! 방금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방금 방금 아, 아니, 아니, 그게 아 아니야. 답답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웃음> 아, 답답해! 아, 답답해! 그럼. 아, 답답해! 아니 이게 더 없는데? 큰일 났다. 아니, 아... 갑자기... 또또 뭐 화가 나네, 막. <웃음> 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아니>, 왜! 아니, 분노조절이... <웃음> <돈도 아주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저번에 막 크리스마스 방송 하자 하자 해가지고 네네. 하는 거잖아. 아이디어 막 냈잖아 막뭐 하고 싶네 해가지고 어너 뭐냈었어? 우리가 차라리 산타가 돼가지고 어 인스피리 소원 들어주기 응, 응. 아니 뭐 이렇게 뭐 해주기 응. 근데 지금 이 이걸 하게 될줄 몰랐지 아 갑자기 내 자신이 화가 난거 이걸 하면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대면을 회사 없으니까. 분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아이디어 내서 아, 아, 준비를 그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탈감을 느끼겠어 성열아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뻔뻔하다. 아, 왜? 난 너무 행복한데. <웃음> 행복하다. 아. 다음에 또 그거 했으면 좋겠다. 인피티에 말하는 대로. 인스피릿이 말하는 대로 하자. 어 그것도 재밌겠다. 뭐 리스트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장동우 나가 이런 거. <웃음> 근데 사실 그 댓글에도 그렇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렇게 활동적인 걸 하기가 아, 어려워서 아 맞아요 맞아. 어려워서 그래요 멤버 전화나 해주세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러시네 아, 뭔가? 몰라 <목소리나> 비니 비즈... <목소리나> <목소리나> 그거 멤버 아니야? 명수 오빠한테 전화해요 명수 바쁩니다 명수 바쁘고 우리 참... 멤버 아니야?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 알고보는 댓글 우연히 쓴거 아니에요? 에, 뭐 우연인 아닌 거 같고요 전화 너무 하고 싶은데 그 바쁘게 촬영하고 있는 친구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군생활 하고 있어서 방송 출연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둘셋넷 조심해 7발 근데 이런 생방엔 동우 같은 애가 재밌어 어. 재밌대 아홉 공어나 보네 네 성종이도 지금 아직, 그군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를 부족하십니까? 우연이라도, 네. 우연이도 군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명수랑은 언제 만나요? 명수랑 언제 만나요? 명수가 지금 수원에 있잖아요. 네. 아, 어, 말하면 안 되나? 아, <웃음> 선 어디? 어? 어디? 아이뭐 촬영장이 좀 이렇게 멀리 있고 하니까 <웃음> 아마 아직 촬영 중이어가지 맞아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떤 모임을 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예맞 네, 이거는 만나도 비난받고 안 만나도 비난받는 상황이라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왜 <웃음> 음... <웃음> 비난을 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그. 비난을 해? 네. 아니 누구네 죄송해요 진짜 원래 이거 눈 아픈 거야, 이거 하면은? 그눈 아프다, 지금. 아, 이게 생각보다, 이, 이게, 이게 얇아가지고, 이걸 넣는 게, 이렇게 보게 되니까 눈이 아프 아, 아프구나.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눈이 작은데도 아프면, 넌 크니까 더 아플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웃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웃음> 그래? <웃음> 아무래도 눈이 더 아프지 않을까? 하나, 둘, 작은데. 그러니까 우연히 둘, 이 시간에 퇴근했는데 그러니까 퇴근 퇴근을 했는데, 퇴근을 해도 이제, 본인의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게, 괜찮은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진짜 진짜 거니까 그렇지.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 다들 화가 올만나 봐요. <웃음> 다들 지금 <웃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화가 많으시네. <웃음> 화가 많으셔. 그러니까. 예,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우리 웃어요. <웃음> 웃으면 행복한데. 행복한 웃는 네. 건가그고그 네. 건가? 뭐, 군인만 아니면은 전화 하죠, 어, 여러분.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저녁 하는 순간 바로 전화할게요. <웃음> 예. 그때 바로 방송 키고. <웃음> 내 썰어 찡을 도안 오면 서뭘면안 오면 안 오면 안오또그얘기하오안하고안가미안하다안오다안 오면 안 오면 아, 그 아. <웃음> 아. <웃음> 그 <웃음> 안 오면 안오안 오면 안오안 오면 안오안오안안 애초에 너가 길게 한거 같은데? 응? 응좀잘라야 돼. 아 근데 길긴 긴데? 근데 그래, 너가 응. 왜이렇게 기냐? 조금만 하면 되려나? 응 그리고 받는 분이 어, 어떤 분이 받으실지 어? 이거 어디였어? 뭐? 아... 큰일났네 하나더 만들어 지루해하지 말고 아냐아니야 아니야. 안주를 해. 나 지금 행복해. <웃음> 크리스마스라서 너무 행복해. 그냥 그때 우리 브의 캠핑 그이의 포스데 응. 루테인 약안 받았어. 비타민? 어, 어 있던 거 같은데? 루테인. 어있어 이빠. 루테인인가? 그거 그거 있었지 나 그거, 그거 그거 하나 먹어야겠어. 뭘? 루테인. 그게 뭐야? 눈. <웃음> 아 근데, 눈이 아프긴 해. 아니 여기 앉아있는데 한번 먹었는데. 꾸준히 오는 게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난 양만 봐도 나. 양만 <웃음> 봐도 낫긴 하죠. 오늘 케이크 먹었어야 했는데. 어 케이크. 오늘 케이크를 먹는 날인가? 응. 한탄절이 케이크 먹어요? 축하 축하인가? 몸 좋지. 누구세요? <웃음> 댓글 보고 있니? <웃음> 빨리 해동야 <동호회야>. 아, <웃음> 어, 떡 <웃음> 아, 답답해 이거 혹시 조기 퇴근 가능한가? 아, 너가 가져왔구나? 뭘? 이거 나트 발도 아, 안 통하고 <웃음> 가지마, 가지마, 어. 가지마, 일로어 아, 답답해 조기, 조기 퇴근 헤헤, <웃음> 편하게 응. 너네 한거 볼게 이거 취미로 하는 사람 진짜 존경스럽다 이제 뭔가 집중력을 길러주기엔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랑 안 맞아 어.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랑 잘 맞는 것 같아 <웃음> 해 빨리 해 빨리 해. 뭐 댓글 읽어줘? <웃음> 내가 네. 읽어줄게 <웃음> 자뭐 읽어줘 동호야 <웃음> 집에 크리스마스트리 만들었나요? 만드신 분? 크리스마스트리 <웃음> 와애기띠 만들었었는데 진짜 애기때 나도 한 번도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만든 적 없어 만난 <웃음> 성규 많이 피곤하네 여러분 저안 피곤합니다 저 그냥 그래요 네오해 어제 그것도 봤다 어? 응. 옛날에 형이 강심장이었나 어디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주인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해가지고 토크 나나나예 네, 네. 나? 네. 토크쇼에 나가는데 응. 형이 <웃음> 아 이게 이제는 주인내로 하도 들, 들리니까 내가 뭔가 방송을 하면은 그렇게 약간 피곤해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게 약간 좀.. 그렇지 좀 그런 아, 거낌 근데 진짜 방송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캐릭터가 생기면 에이.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 <웃음>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대하니까 에이.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음. 나도 좀 소름돋은 적이 있어 어릴 때 그러다가 평소에도 진짜 진짜 피곤한다 <웃음> 어. 나한테 무기력하다고 하고 응. 막 그렇게 하니까 응. 아나 그정도 아닌데? 나 별로 안 무기력한데? 어디 점도 많이 잡고시으면 되게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데 모습에? 나도 어느 순간 부응을 해줘야겠다 어, <웃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 적 없어? 다들 있지 않아? 어난 아, 아, 아, 많지 저도 많지? 많지 나는 착한데 막 막나니 막나니 하니까 내가 진짜 막나니가 돼줘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웃음> 너는 약간 좀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응. 괜히 더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해야 될것 같고 너도 사람들이 밝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밝게 얘기해 솔직히, 솔직히. 어, 맞아요 아니 이게 저 솔직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어 이건 되게 힘들다 슬프다 막렇 얘기하는데 그 모습도 밝아 보인대요 <웃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도 아니 그, 뭐, 그 말이 아니라 아니다 <웃음> 그 말이 아니라 동호회하고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웃음> 어, 의자는 있어, 네, 네, 있어요 <웃음> <웃음> 너나랑안 듣지. 아니요, 솔직히 말해. 안 들어. 안 듣는 거 같다. <웃음> 너, 너 솔직히, 솔직히 이어서 이제... 들어 야, 우리가 옛날에도 아, 말했잖아. 보모는 아. 그냥 뭔말 하면은 한길어도 울린다고. <웃음> 너 솔직히 안 듣지. 한길어도 안, 안 듣고 안. 듣지. <웃음> 너 내가 어떤 질문했어 그런 말. <웃음> 방금. 모르지. <웃음> 화나거나 슬픈 그런 그런 것도 느끼지 않냐고. 그아니왜 표출 안그 얘기를 한게 아니야. <웃음> 왜 표출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지말 <웃음> 내가 말한 건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웃음> 네. 항상 밝은 모습이니까. 아, 네. 네가 실제로 그렇게 밝지 않은데 네. 그렇게 밝혀서, 연기를 그래. 한 적이 나도 모르게 그거 네.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네. 그렇게 한 적이 있냐? 어그 있어. 있어요. 그래 그 질문이었어. 네. 와. 아 있어. 그래? <웃음> 됐어 그러네. 끝이야? 어. 언제데뭐 어, 뭔가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음... 어, 그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편하게 하고, 하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호 씨는 뭐 벌맹이 발 맑은이잖아요, 뭐 밝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렇게 막 밝지 않은데. 아니 웃음 타임이 아닌데. 아, 벌맹이 <웃음> 네. 그렇시잖아요. 아 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 자동, 그래, 자동적으로. 그런게 있다니까. 네. 자동 반사라고 하나 이걸? 맞 무조건 반사인가? 뭔가 원하는 모습에 보답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또안됐지 지금 내 말. 하나 아, 더웠다, 더웠 하나 아, 더웠네. 아... 동우랑은 이제 가끔 방송 좀받제해야겠어안 맞네, 나랑. 형 우리 잘 맞잖아요. 우리 잘 맞긴 하지. 이런 것만 하다니에는 다른 건잘 맞죠. 성규야 화났으면 마스크 줄 흔들어 줘. 마스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했는가? 버버져 올리는지. 나다 했어 이제. 마을, <웃음> 성규 오빠 약 먹는 거 보여줘. 약안 가져왔습니다. 약 먹는 걸 보자. 뭔데? <웃음> <웃음> 약 먹어? <웃음> 어? 저 죄송한데 이게 없어요. 이게 뭐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딱히 받고 그런 적이 없는 거. 진짜? 너 없어? 저는 성남 파리 소녀 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애기 때? 네, 그거 그거 읽고 울어 가지고. 음. 성남 파리 소녀는그 굉장히 슬픈 얘기 아닌가? 맞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성, 성냥을 켜면 그러니까 그그 음. 그 친구가 그걸 팔아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팔지 안 팔리고 하니까 너무 추워서 그걸 본인이 켠 거야 음. 근데 그걸 키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제 팔 것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맞이 그 뭐야 촛불을 펼 때마다 항상 환영이 불 환영이 보이는 거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이 보였다가 또 따뜻한 움직임이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읽다가 나도 모르게 울었어 너무 슬프다 어좀 전체적으로 슬프네 그어그래서 <웃음> 아, 슬펐나 네. 자 새소망 얘기해 주세요 네. 새소망 저는 네. 새해는 좀 찾아 들어서, 대면 팬미팅하고 싶어요. 그래. 그쵸, 그할수 있죠. 아니, 이것도, 어. 왜, 이것도 왜 이것도 게 슬퍼지, 아니, 다 슬퍼지네. 그냥, <웃음> 코로나만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그냥까그기까 해도 슬퍼지네. 그 모두의 소망인 니 같아. 니까그니 <웃음> 슬픈 규그 동우랑 같이 살려고 했던 거 싫어야? 하려 그랬던 둘이 우리가 언제 같이 살려고 했어? 그런 적 없는데? 그가 그거, 그거 아니에요? 숙소에서 마지막 남았다고? 아 그거는 우리 그건... 둘이 뭔가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웃음> 뭐, 우리 둘이 마, 그냥 <웃음> 우리 둘이 그냥 숙소에서 나가기 싫은 두 명이었던 분이 우리 둘이 같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둘은 우리 둘만 어 숙소 생활 하고 싶은데 편이었어요 <웃음> 우리 둘만. 근데 그러니까, 굳이 나가야 되나? 맞아. 어차피 매니저님들도 오시고, 그다 그냥 편안하게 오시고 하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니까. 다른 멤버들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 둘은 계속 숙소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게 숙소 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두 명만 남다 보니까 둘이 같이 살려고 한것럼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아, 오해입니다. 맞아. 맞아. 어? 내가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었나 아, 뭔 소리야. 너, 너가 우리 3층에서 너가 그 그나, 제일 많이. 그나마 제일 많잖아. 네가 뭘 제일 오래 남아 있어. 나 숙소 끝까지 있다가 사장님이랑 같이 살았잖아. 아, 그거는 너랑 너랑 나랑 친이 달랐다아 아, 친이 달랐다고. 너는 밑에 층이었고 우리 위층 사는 멤버들 중에서는 다 아, 빠져. 나랑 얘랑 오래 있었지. 오넷칠 어? 근데 저는 숙소 되게 좋았는데. 나보. 하나 둘셋넷 같이 살아 다시 칠팔어 같이 살아. 난 콜. 명수의 근육 봤어요? 봤어? 근육은 성년에도 있습니다. 동우도 있고. 네. <웃음> 아. 명수 근육 봤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응. 너도 좋잖아 몸. 안 좋아. 크리스마스 근육을 한번 보여줘. 안 좋아. 안무만. 안 좋아. 안 보여줄 거면 왜 운동하는 거야? <웃음> 아니, 뭐. 야,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난, 난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안, 안 돼, 아, 안 보여줄 거면 왜 운동해? 괜냥 체질 만족이야. 건강해지려고. 너 그게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니? 이게 뭐? 밥안 먹고, 먹고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아, 밥도 먹지만, 너 심하게 할 때는 막 밥도 안 먹고, 바나나랑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그 때, 뭐? 그때는 보여줄 때. 아, 지금 보여주기가 아니라 지금은 건강식 어. 운동을 하고 있다? 응. 너는, 너는 왜? 해? 저요? 빨리 어, 보여줘. 이형안 하잖아. 네. 아, 너, 아, 너 요새 안 해? 예. 네. 요새, <웃음> 요새 안 한답니다. <웃음> 요새는 안 한대요. 샵들도 쉬어가지고. 난 집에다 다 해놨는데. 아, 그,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진짜. 자. 음. 좋아하는 캐롤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다 했어. <웃음> 내말안 들리나? <웃음> 다 했어요, 이제. 여기 끝에 해서. 오 됐네 됐네 어. 여기 끝에 어디 갔지? 와어차만 아, 이건가 아니, 설마 뭐가 뭐가 끝에? 아니야 어? 아까 그 아까 버린 거잖아 끝에 없는데 끝에 하나만 아니 아요아있구나아 내가 오늘 분기는 좀 미안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 사서 보내드리면 안 되나 <웃음> 야, 왜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직접 만든 게 의미가 그치? 있는 것지왜 아, 하면 의미 줘봐 줘봐 아니야 줘봐 진짜. 왜, 괜찮아. 이쁜데, 왜. 맥락이요. 네? 맥락이 좋네. 아, 진짜 이뻐. 형 있어. 아니, 그려야지. <웃음> 이걸 내가 왜 내가 이걸 왜 내가 써. 이쁘고. 내려. 이 아 이거 내가 오늘 일등하겠다아 우리 그만 싸우래. 죄송합니다. 그럼 그만 싸우자. <웃음> 화가 많아. 이제 우리 의견 충돌하지 말자. 우리 사이 좋은 모습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사이 좋은지 한번 보여주자. 단합하기. 어 단합하자 간합? 이제 어, 싸우지 말자. 이제 개인 금지. 오케이. 이제 이제 이제 그만 좀 싸우세요 그러니까. 한합한 번. 단합 한 번. 그만 다... 싸우 그만 싸우.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짬뽕. 짜장. 어, 근데... <웃음> 다시 다시 한번 해봐. 어. <웃음> 단합 한번 하자. 단합 아, 와. 딸보대봐 자 사과, 바나나 하나 둘셋 사과! 사과. 아. <웃음> 안 맞네 아 이게 안되 이거는 뭐 맞는 사람도 신경 그런가? 없잖아 많이 <웃음> 본인이 그래야. 더 좋아하는 그게 있긴 하겠지 두먹, 찌먹 하나 둘셋 찌먹! 찐먹. 찌먹 찐먹. 찌먹이지 뭐어 그건 음. 이렇게 하고 얘를 깨주면은 어, 댓글에 성렬아 진짜 예뻐. 드릴게요. <웃음> <웃음> 제발 차고 다니세요. 저저사한 도저, 번만. 성렬이 그 이쁜데? 오야 어, 그럼 야너 이거 이쁘다 그게 많은데? 보이시나? <웃음> 가까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성규야 <웃음> 노래 해줘. 오늘의 TMI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TMI? 2021년 캐야 계획이 뭐예요? 성렬이 형 체지방률 얼마예요? 3만 원. 체지방률이 3만 원이야? <웃음> 요즘 체지방 많아요 안돼안 돼. 까우면 안 돼. 건강에 안 좋아요. 까우 말자. 동욱 거 너무 예쁘다 와 근데 동욱 그러니까 거 이뻐. 동욱 거 이뻐 심지어 이, 진짜. 이, 이, 이, 이, 이, 와 동욱 거 이뻐 인간적으로. 근데 좀 짧다. 아니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왜? 여기 끝에는 걸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하니까 어차피 걸때 이렇게 할 때는 접착제로. 어못 빠져 오게 해줄까? 끝에 여기 어디를 못 빠져? 그러니까 한쪽으로 안 쏠리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접착제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오안 어? 빠져 이게. 이게 데 여기. 응. 아 동우빠 웃음 소리 진짜 너무 웃겨. 응. 어 웃어줘. 아따가. 어? 웃어줘. 아니,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와 어, 아, 아, 이렇게 짜잔. 웃어줘. 야, 이거 들어볼래? 어떤 분이. 소음공예, 그니까, 러둘 중에 골라? 소음공예 대, 송혜 고음. <웃음> 뭐? <웃음> <웃음> 아이. 이상한 거잖아. 아니, 누가 내꿈 <웃음> 송혜 선생님. 나는, 나는 소음공예. 왜? 난 송혜 선생님 <웃음> 고음 좋을 것 같은데. 어, 보차피잘안 들리지 않아요? 무슨 그말 하는 거야, 진짜. 아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말자, 말자. 아따가야 따가워 누구? 말자. 아, 따가워 따가어아아 아! 싸우지 따가 어. <웃음> 생각보다 따갑다 어? 동훈꺼 이쁘다 이런 의견 많죠? 색에 세, 세다 이쁘다 성규꺼가 제일 이쁘다 성규꺼 짱 성규꺼 제일 이쁜데? 성규 잘 만들었는데? 성규 소질있다 성규가 짱이다 아이디가 왜 다스님이야 <웃음> 아이 <웃음> <웃음> 내가 댓글 조작 좀해 봤어요. <웃음> 근데 진짜 동훈거 이쁘다는 의견 많고.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성격 거 갖고 싶어. 동훈 스트랩 이쁘다. 성격 거 갖고 싶어. 어, 제거 갖고 싶다고요? 예. <웃음> 네. 다행이다. 여기. <웃음> <웃음> 성격 거 갖고 싶어. 아싸. 제거뭐 갖다가 갖는 게 되고요,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댓글에 있는 거 하나 더알려드맞봅요둘 자, 자, 중에 골라보세요 네. 사생활, 노출 네. 사생활. 어, 아니, <웃음>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사생활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사생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 너네 너, 너, 운동하잖아 둘다 잠깐만 너네 노출에 자신 있어야 아니, 정상이지 저두 저, 번째 아 그래요? 아, 아. 뭐가, 뭐가 뭐가 지금 근무 시간 아니라 괜찮다고? 어, 여러분이 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연 씨가 네. 예. 지금 이제 알아봤대요. 근데 근무 시간에는 하면 절대 안 되고, 예. 근무 시간이 지금 끝나서 어 통화 연결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누가 해? 근데 노출로 사생활이면, 은 뭐, 우연한테 물어보자. 어, 우연히 전화한면물어보노출 노출로 사생활. 한번 노출, 한번 네. 노출, 사생활. <웃음> 아, 나 그것도 봤어, 봤는데, 형. 이거 낼게요. 자, 팔만 대장, 팔만 대장 팔만 번 일기랑 응. 대장 내 팔만 번 일기. <웃음> <웃음> 아, 네, 네, 네, 네, 그냥 화통화 빨리. 알겠습니 <웃음> 남군. 남군 왜 남군 크크러지는데, 아, 나, 다, 다 전부 다 네. 키워 키워. 이걸로 해야지. <웃음> 여보세요. 왜냐? 어, 나어 나는... 무슨 일이야? 어 미안한데 <목소리> 음. 방송인 거 알고 목소리 너무 낮네. 무슨 일이야? 내가 이게좀 불직해지자 이아 진짜 미안한데. 뭐 하고 있어? 어, 좀 <웃음> 끝까지 난 몰랐다. 미안한데 무슨 일인데? 통화 연결 가능하다고 <웃음> 네가 먼저 연락을. 어떻게 <웃음> 차란이 <받았다고. 웃음> <웃음> 한결 같냐? 여기 들어보자. 잊어버렸네. <웃음> 근데 왜이렇게 목소리 낮게 깔고 얘기하는거야? 근데 그 성규형 어 근데 복문시간이 끝난게 아니고 오늘 쉬는 날이야 아 오늘 아, 공휴일이구나 나. 어 공휴일은 나도 쉬어 아 그래야, 그럼 래그 공휴일에는 전화 연결을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나도 돼? 뭐 전화를 뭐 형이 하셨잖아요 니가 전화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넌 대단해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웃음> 네 이게 난 옛날에 안 된다고 나도 했었거든, 했었거든 아. 두대에서 네, 상관은 뭐 아니. 상관없죠 아 상관없대? 예. 아 진짜 쥐를 한게 아니라서 생안나봐요저왜 이렇게 겁이 안으세요걱정이에요 <웃음> 그, <웃음> 그, 그 네, 목소리로 어, 뭐, 뭐, 어, 그런게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유. 말이에요? 그래서 우현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TV보고 있습니다 무슨 TV? 그 그리고 너님들 그 유튜브 하는 거 보고 있는데요 그 아. 유튜브인가? 네. 죄송한데 저희 진짜... 방송 계속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왜 TV보고 있다고 거짓말하세요? 아 TV도 틀어 본인이 전화 연결 가능하다고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연락하신 거 제가 <웃음> 방금 아니,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전화 왔는데 무슨 소리세왜 자꾸 본인이 아니, 네. 저 지금 시간 괜찮아요? 이렇게 <웃음> 전화 주세요 근데 잠깐만요 네그아 아닙니다 <웃음> 와, 아 근데 왜 죄송한데 왜 네. 아까부터 목소리를 그렇게 까시냐고요 네.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저 원래... 아 지금 뭐 연극하세요? <웃음> 제 목소리가 왜요아 듣기 싫어서요 <웃음> <웃음> 아니 어, 일단은 올릴게요. 팬분들한테 인사 먼저 해 그래 텐션 좀 올려 크리스마스 어, 네. 텐션... 안녕하세요 메리켓지만 <웃음> 끝났어? 네.. 무슨.. 어휴.. 너 귀찮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지금 우연아 아니 거기 텐션 왜 이렇게 낮아요? 아니 동... 난, 난, 솔직히, <웃음> 난, 솔직히, <웃음> 난 솔직히 난 솔직히 내가 오늘 얘기할게 난동훈안 맞는다 <웃음> 나 같이 못하겠어 <웃음> 동훈가 말도 안 들어주고 뭐 얘기를 시키면 따라오지도 않고 지할 말만 하고 <웃음> <웃음> 그, 댓글에 그만 좀 싸우려잖아 그러니까 오오오 보고 있네? 어,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우리도 이제 음. 좀 거리를 두긴 해야 될것 같아 거리두기 좀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 동우랑은 좀 거리두어야겠어 어? 아 진짜? 네. 내가 봤을 때 셋이 지금 좀잘안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내가 없으니까 재미가 많이 없긴 하다 뭐던가 뭐던가 <웃음> 어떻게 와 <웃음> 어? 아직 <웃음> 돌아 길을. 잠깐 들려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아직도 그냥 어? <웃음> 남우야 오늘 계획이 뭐예요? 집에서 네. 쉬려고요 쉬려고요? 아. 아.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뭐 그냥 알잖아요 뭘 어. 뭐 어떻게 지내요 아, 나는 알지만 네. 오랜만에 인스피리 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아좀 팬분들이 어.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그럼 왜냐면 아까 인스타를 봤는데 네. 최근 사진이 아니라 3년전 사진을 올렸더라고. 예. <웃음> 최근에 이제 사진 잘안 찍어서. 아왜안 찍어? 네? 응? 응? 성현아 응? 어? 알아서 할게. <웃음> 잘한다. 우연이 잘한다 역시. 아, 아, 보고 싶다 빨리 와. 아, 우연이 잘한다. <웃음> 잘한다. 우연아 보고 싶다. 우연아. 성현아 어? 반말은 좀. <웃음> <웃음> 얘가 정신을 못 차렸네. <웃음> 그러나 그래, 동우랑 친군데 야, 뭐... 서열 정리 좀 제대로 해라 <웃음> 적당히 좀 해라 이제 갑자기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급발지야 근데 성열이랑은 뭐 친구를 하기로 한 거야? 어? 친구 하기로 한 거야 성열이랑? 성경 어 알아서 할게 어, 미안해 <웃음> 그럼 내가 미안 사과하고 일단 야, 좀 빠지자 알았어 그러면 오랜만에 인스프리 분들 만났으니까 네 어,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네. 좀 얘기 좀 해줘 아 요즘 또 시국이 또 시국이라서 진짜 집에만 있고요 네네 네뭐 어디 좀돌아다니기도 그래가지고 그쵸 집에만 진짜 있어서 뭐 딱히 해드릴 그게 없어요 진짜 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고 네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몸은 건강한 거죠? 몸 진짜 건강합니다 확실... 확실해? 네? 확실해? 어 사실 오늘 좀 아파가지고 네네 네, 낮에 병원 갔다가 그 집에 쉬고 있어요. 아, 그럼 병원 갔다 왔는데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예요? 예, 네, 예. 네. 아, <웃음> 왜말 더듬는 거예요? <웃음> 아니, 갔다가 서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서럽기도 해서. <웃음> 아, 댓, <웃음> 댓글이나 좀 보면 좀. 예. 네, 난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 네, 마음대로 추스리려고. 아이고, 어, 어디가 아픈데, 봄이? 아니, 열이 갑자기 한 39도인가? 어?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뭐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검사는 받았죠. 음성이 나왔어요. 아 음성이나왔어요. 어. 네, 어그제 나왔어. 어그제 아파가지고 그제 받았다가 금방 아이고,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마지막 다음 날은. 음성? 음성이나왔는데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가 열 열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 야 아프지 마. 네. 진짜. 그가. 또 혼자 사는데 아프면 어. 또 서럽서럽니까. 서러, 아니 근데 그 귀신같이 어 진짜 안, 안 아프진 않고 이렇게 얘기 물어보네요. 누가? 성열이가 물어보지 않았나? 뭐라고? 귀신같이 아프지 않냐고 물어봤다는데? 아니, 아니, 아, 아프지 아니 뭐, 않고 물어봤어 건강하고 맞게 물어봤잖아요 음. 아니 걱정돼고 네네네 나는 어떻게 알았어 근데? 아니 나는 뭐 물어본 거죠? 어, 난 그냥. 네가 막열 이런 거 물어봤는데 네가 갑자기 살이 많이 찌길래 아 얘가 건강에 안좋아 <웃음> 안 <웃음> 얘가 건강에 안, <웃음> 안 좋긴 한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할수 있는 아, 이제 겨울이잖아요. 아, 겨울이어가지고. 많은 것보다 살집이 조금 있어야. 겨울도, 자, 겨울을 하니까? 잘 나긴 하죠,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웃음> 예, 예, 예. 겨울도. 아니, 밥은 먹었어? 밥 먹었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이제 좀 있으면. 아, 아프지 마. 너밥잘 챙겨 먹어. 정겨. 어. 알아서 할게. 끊어, 끊어, 끊어. 다음에잘 챙겨 먹으니까. 아. 그래. 남군. 응? 2020에는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포부 얘기하고 이제 인스피리 인사한테 주세요 2020이 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포부 아니 아니 2 0 2 2년 미안 미안 2 1년네어 이제 2 1년이면은 저도 이제 뭐 소집 해제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소집 해제하는 해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지금 세 분이서 방송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제가 없으니까 <웃음> 재미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이에요. <웃음> 네, 21년도에는 제가 거기 이제 껴서 네. 네, 저랑 성종 씨도 네네. 네, 네, 금방 나오니까. 네, 성종이가 먼저 나오지? 네, 네. 저보다 네. 세달 먼저 나올 거예요 아마. 세 달, 세 달. 음. 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네. 예, 네, 또 그래.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팬분들이 또 음. 하루 빨리 네,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연아 좀 그거면 아, 다예요 네 니가 너무 그립다 나예나랑 같이 <웃음> 힘들어 <웃음> 우연아 그 댓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네. 네 세븐이서 좀 댓글 네가 썼잖아 <웃음> 싸우지 말라고 어떻게 알았지 정확히 알았지 세븐이서 <웃음> 다시... 지금 2020 마녀였는데 피해 갈게 하나 있어요 네 피해 갈 거? 제 미션 하나 드릴게요 네. 미션이요? 네. 어떤 미션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마 볼게세 분이서 딱이두 글자만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글자? 네 우현 노잼 <웃음> 에이 뭐야? 네, 은현아 들어와 <웃음> 마지막 뭐야? 아프지 말고 음 나중에 내년에 내어 <웃음> 뭐, 잘 쉬고 어. 어 아프지 마라 진짜, 마음 아프다 끊... 어, 끊어야지? <웃음> 뭐 끊어야지 여기 이렇게 딱 해, 하게. 아, 미안한데 어, 니네 SNS에서 라이브 하세요. <웃음> 질문 좀몇개 해줘봐, 질문. <웃음> <웃음> 왔어, 그럼 제가 질문 두개 드릴게요. 아, 어, 제발... 어, 어, 아, 아, 그러니까. 오현 씨, 제가 보기엔 지금 방송 많이 지금, 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으니까, 성열이가 네. 질문 드릴 거예요. 네. 소음, 동해, vs, 통해, 고음, 고음. 아까 했잖아. 아까 어, 어때? 새로운 아, 거 해야지. 봤잖아, 방송을. 아, 아 봤얘 계속 보고 있었어. 네. 기억나는 게 없어 나 생선했는데 아니면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나온 거긴 한데 본인이 그냥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노출로 사생활 vs 사생활 노출 <웃음> 노출 사생활 노출로 사생활 <웃음> 어? 뭐라고? 뭐랑 뭐라고? 노출로 사생활 vs 사생활 노출 <웃음>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똑같아 <웃음> <사생활 노출. 웃음> 이 사람아 그러니까 <웃음> 경우 말이 거야. 뭐냐면 응. 사생활 노출대 어. 노출로 생활 노출로 생활 어. 노출로 생활이 낫지 오, 오. 몸에 자신이 아. 있나 보네 오. 확실히 있긴 하지 <웃음> <웃음> <웃음> 살이 많다는데 뭐라고 우연히 또뭐 그럼 뭐 다른 거 없었다는 거 받고 싶은 질문 있어? <웃음> 이머리속에 네 있을 거 아니야 아 이런 질문 하나 하면 내가 이렇게 멋있게 대답해야지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웃음>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미지 관리아니 <웃음> 아니 네가 받고 싶은 질문을 질문. 말하라고 질문 하나 어 뭔데? 우연 성열 하나 둘셋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우연우연우연우연우연우연우연 우연, <웃음> 사랑해 어 나도 우연 사랑해 어디 인사하는 거야? 핸드폰에다가 <웃음>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아, 무조건 그러니까. 우연이지 나도 사랑해 성렬 사랑해 동 사랑해 성렬 사랑해, 사랑해. 아프지마 어. 어 끊어 성렬이 보단 우연이지 <웃음> <웃음> <웃음> 아 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이까지 만나 뵙네요 어떻게 하더보니까 이제 네피니트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들었는데 좀뭐공연도 다녔어요 오늘 네. 통일도 잘했고, 이거를 이제 댓글로 추천한다고 하셨네요 네? <웃음> 뭐로, 뭐로 추천한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건 추후에 예, 아, 저희가 공지해서 예, 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요즘 시국인 있는 라이 스트랩으로 마스크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켜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의 건강 기원과 네. 또 이런 <웃음> 어 겉으로 외부로부터의 외부 바이러스 이제 포텍트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 만들어봤는데 어 소감 한 번씩 할까요? 네네좀 이쁘게 못 만들었지만 받으시면 잘좀 착용해 주세요 왜 그런 거지 맛있는 거뭐잘 아, 만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저한테 네. 네,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아 저부터 할게요 예뭐 네. 사실 열심히 했는데 <웃음>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작은 선물이고 그냥 저희 정성이고 그러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니까 어,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진짜 다들 아프지 말고 진짜 다들 건강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프지 진짜. 말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아, 네. 저는 어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신선하게 예, 사회에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기분도 되게 좋고 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즐거운 날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여기 뭐특집카처럼 산타복 입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브이블 또 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로 재밌었고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지는 순간까지도 열심히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0 마무리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조심히 잘 하시고 2010 2022둘안봐 아, 뭐, 아, 2021년 <웃음> 2021년 어, 새해 맞이를 위해서 네네. 네, 건강하고 경건하게 맞이를 그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끝인가요 그럼 방송이 이렇게 몰라요 어떻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아 진짜 네네 <웃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웃음> 너끝 고마워요. <궁금해 안> <웃음> 네, 지금까지 인피니트의 어, 비즈 공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피리 안녕. 네 여러분 <웃음> 안녕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헤이바이.